아리야, 이리, 와저스티 어, 씨, 정신이 드나요? 여기는 여긴... 남포동, 부산에 있는 집중 치료실이에요. 저스티 씨, 의식을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의식을... 회복? 그래, 나 겨우 깨어난 거구나. 에리? 네? 에리? 그건 사람 이름인가요? 응내 음, 친구의 이름이야.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날 위해 싸워 준 친구의 이름. 에리. 네? 불렀나요? 저수지? 어 어, 어. 어. 어. 가족이 아니라 뭐...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에, 에리? 너 나랑 헤어졌잖아 꿈에서 깨어날 수 없을 거라며 <웃음>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잠들어있던 제 몸에 돌아가기도 했고 그런데 그 몸이 깨어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수지와 같은 병원에 누워있지 않겠어요? 역시 저희는 가족이 될 운명인 게 틀림없나 봐요 그 가족 타령... 정말 애리구나 정말 무사했던 거였어 난 대체 뭐 때문에 그 난리를 그래도 다행이다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네 다시 볼수 있어서 기뻐요 그런데 좀 신기하네 어떻게 같은 병원일 수가 있지? 너 여기에 입원해 있었어? 내가 거기로 실려온 거고? 글쎄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자고 있었다고요 오랫동안이면 얼마나? 한 18년쯤? 자면서 생 거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나 오래? 그 정도면 거의 평생 잠만 잔거 같은데 그럼 네가 자는 동안 누가 여기를 옮겨준 건가? 그렇겠죠 물어보면 확실하지 않을까요? 물어본다고? 누구한테? 우스. 이제야 절봐지는군요 아! 당신은... 옷 찢어지면 말해. 수선엔 자신 있거든. 다친 곳은 없나요? 캐롤리엘! 캐롤리엘이지? 당신까지 여긴 어떻게... 그때 먼저 가지 않았어? 네. 먼저 센텀시티로 떠났었죠. 유정 언니, 저희 임시 지부장님을 모시고요. 임시 지부장이면... 나처럼 아팠다는 그 사람 말이지? 좀 어때? 잘 치료됐어? Of course. 무사히 완치됐어요. 저수지 씨도 기억에 이상이 없으신 것 같네요. 심정지로 뇌손상이 왔으면 어쩌나 했는데. 아, 들었어. 내 심장이 멈췄었다며? 섬의 주인이 마스테마를 조종해서 그래서 기계로 된 심장을 이식했다던데 맞아? 그걸 어떻게... 대체 누구한테 들으신 거죠? 계속 잠들어 계셨잖아요. 깨어난 것도 방금 전이었고요. 아니, 그보다 이분과 아는 것도 그래요. 이 여자분, 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던가요? 맞아요. 저수지의 친구, 에리라고 해요. 친구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당신을 이곳에 데려온 건 저수지 씨의 수술이 끝난 직후, 저수지 씨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을 때니까요. 게다가 당신을 데려온 곳, 어디인지 아나요? 저희 신서울지부의 주적 미아엘 폰키스크 한때 유니온의 총장이었던 그가 피신처로 삼았던 센텀시티의 지하쉘터였어요 이상이 생기면 말씀해주세요 가족이 아니라 아, 그,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자면 캐롤리엘 당신이 몸담은 신서울지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과 대립하는 미아엘 어쩌고라는 악당이 그 악당에 숨어있던 장소에서 잠들어있던 에리가 발견됐다는 거야? 맞아요. 유감스러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에리씨는 오메가 레기온이라는 클론들이 만들어진 연구소 안에 잠들어 계셨어요. 유전검사 결과 에리씨는 클론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요. 클론? 그건 또 뭐야? 복제인간. 원본이 되는 사람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도록 만든 인간이에요. 인위적인 쌍둥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 쌍둥이를 수십, 수백 명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죠. 수백? 뭐야,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죠. 복제인간의 제조는 불법이에요. 어쨌든 그런 불법을 자행해온 범죄자가 자신의 본거지에 에리씨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겠죠. 하지만 당사자인 에리씨는 잠들어 있고, 그래서 깨어나실 때까지 저희가 보호하고 있었던 거였어 어, 잠깐, 잠깐만! 에리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했잖아 설마 에리가 미아엘 어쩌고라는 악당이랑 같은 편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그건 이제부터 들어볼 수 있겠죠 깨어나신 에리씨의 입으로 직접 말이에요 몸은 괜찮아? 에리야 얼른 아니라고 말해 네가 그런 악당과 같은 편일 리 없잖아 안 그래? 뭐, 뭐야? 왜 웃기만 해? 미안해요 저 수지가 날 믿어주는 게 너무 기뻐서요 아, 뭐야 다들 심각한데 태평한 소리나 하고 어쨌든 아니라는 거지? 미하엘 어쩌고 하고 모르는 사이 미하엘 폰키스크라면 알아요 어? 그와 같은 편이었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뭐? 미, 미하엘의 공범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진술은 이따가 해도 될까요? 한동안 잠만 자서 그런가 몸이 많이 뻣뻣해져서 말이죠. 밖에 나가 재활운동 좀 하고 올게요. 마침 이쪽으로 몰려오는 손님들도 있으니까. 손님들? 그게 무슨... What? 이건 경계경보? 그럼 다녀올게요, 저수지. 안심하고 쉬고 있어요. 아, 쉬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 저 바보가 설명은 해주고 가야 할거 아니야 못 찢어지면 말해 수선엔 자신 있거든 다들 보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랑 다르네요 실체가 있는 몸이라서 그런가 묘하게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18년 동안 누워있던 것치곤 양호하네요 이 몸이 특이한 건지 아니면 총장님이 잘 보살펴준 건지 그런가요? 총장님이 절 주워줬던 모양이네요 하여간 쓸데없는 짓을 덕분에 이상한 오해만 사게 됐지 뭐예요 뭐 고민해봤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신뢰를 쌓아 올릴 수밖에요 눈앞의 차원종들을 모조리 처리하는 걸로 말이에요 세계 <놀람> 당기다이야 <놀람> 신나게 춤쳐보자 파도는 팍 차고 슉! 한번 더! 세게! 잡이처음 어지럽죠? 한번 더! 문제없고 화살의 독도 문제없네요 아 물론 방울씨도 잊지 않았어요 물도 문제없이 잘 나오네요 그런데 당신이야 저와 한몸이니 그렇다 쳐도 이 활은 어떻게 된 걸까요? 깨어났을 때부터 제 손에 쥐어져 있었죠 마치 꿈에서 쓰던 걸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요 거기다 이 옷도 저수지가 꿈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웃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꿈에서 가져온 걸까요? 그래도... 시... <웃음> 아무려면 어때요? 저수지의 옷이 무사하다면 그걸로 된 거죠 어쨌든 슬슬 몸도 풀린 것 같네요 얼른 마저 해치우고 저수지한테 돌아가야겠어요 저에물드지 신나게 춤춰보죠! 그 그러니 따라서. 여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가세요 좀 서봐라 어? 저 말인가요? 그래, 여기 님네 말고 누가 또 있노? 캐럴 쌤한테 듣고 달려온 긴데 님네 미아이라제 따까리라며 글쎄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항마 속에 생각 마라 그 아재 있던 데서 니를 지어온게 내거든? 아, 당신이었군요 거기서 병원까지 저를 데려다 주신 게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네요. 어? 어? 아니, 친절할 것까지야.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엘이라고 해요. 어, 어? 나는 클로자 장미숙이 아니라 이게 어디를 물타기 하려고 하노? 니 단디 말 안하나? 그래서 미아이라즈 따깔이 맞냐고 아니라고 하면 믿어주실 건가요? <웃음> 됐다. 일단 좀 맞고 시작하자. 그 아재 딱가리면 너도 악질 중에 악질일 테니까. 이 흐름 을 따라서! 둘기서 하나요! 어지럽죠? <웃음> 대단하네요. 정말. 제 화살을 이렇게 많이 쳐내시다니. 야니좀 네 있어봐라 왜 아까부터 건성건성 싸우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차원종들한테 쓰던 독도 안 쓰고 니네 뒤에 있는 물방울도 놀려두고만 있잖아 그야 장미숙씨는 인간이니까요 또 착하고 좋으신 분 같기도 하고요 마 됐다 치아라이 흥다식업이다 싸울 거 아님 순순히 따라온나 주변도 다 정리한 거 같으니까 있으면 다녀왔어요 저수지 별일 없었죠? 이 바보야! 갑자기 그러고 나가는게 어딨어! 니네 몸도 정상이 아니잖아 그런 상태로 차원종들과 싸우러 나가면 어떡해! <웃음> 걱정해주신건가요? 좋네요 정말 그래도 괜찮았어요 마침 도와주러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도와주러 오긴 개뿔. 체포하러 간 거구만. 근데 거기 있니? 수지 아이가? 네도 깨어난 기가? <놀람>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꼭. <놀람> 당신은... 장미수? 그래 내다 부산의 클로자 너희들이랑 같이 싸운 장미수 하도 안 일어나서 걱정했는데 억수로 반갑구만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수술한 데는 괜찮고? 괜찮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아타감격 싫어 보라 이 글을 시공지 팀도 봐줘야 되는데 굴마들이 니네 쓰러지고 나서 얼마나 난리였는지 아나? 시공지 팀? 전에도 들었는데 그게 뭐야? 아니 몰랐나? 그러니까... 가들이 누구냐며 심부름꾼들이에요 저수지의 소중한 사람들이요 저수지가 잠들었을 때 정식으로 클로저팀이 됐다고 들었어요 뭐? 걔들이? 진짜로? 에리넌 어떻게 알았어? 어, 누구한테 들었는데? 도그라와 마그라한테요 토끼 잡으러 갈때 말해주더라고요 아 그때 말이구나 나는 마을에만 있어서 몰랐네 토끼? 마을? 그게 다 무슨 소리고? 겉보다 니네 둘와 그리 친한데 이어서 막 만난 사이 아이가 어... 어 그게... 아 어,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혼수상태였던 두 분이 어떻게 서로를 알고 계시는지 보수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걱정 마세요 아... 캐롤쌤... 왔는겨. 도망쳤다나 데리고 왔심도. 의외로 순순히 따라오던데예. 고생 많으셨어요, 요원님. 이제부턴 제가 취조하도록 할게요. 괜찮겠십니까? 전마한테 위상력 억제수가 만 채워도 되겠어예? 음... 괜찮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저수지씨? 어... 어? 어, 맞아! 어, 그래! 에리는내 친구야! 절대 누구를 해치고 그러려 아야 <웃음> 그럼요. 여러분이 저수지를 해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요? 에이, 넌 조용히 해! 괜히 이야기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냐고 그랬지? 말해줘도 믿을 수 있겠어? 좀 많이 터무니없을 텐데? 그래도 최소한 판단할 근거는 생기겠죠.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단 나아요. 응, 알았어. 그럼 얘기해줄게. 듣고서 놀라지나 마. 늘 당신의 건투를 기원하고 있어요. 와, 치... 우메서 쓰레기 섬이 나왔다고요?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만나고, 그때 이 가스나랑도 만난 거고, 음. 도그라랑 마그라란 애들도 많이 도와줬지만 에리가 없었다면 그 꿈에서 나올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깨어났더니 현실에도 에리씨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꿈을 꾸고 깨어난 상태로요 뭐, 뭐꼬? 그게 가능하기는 한기가 둘다 의식불명이었는데 꿈으로 연결돼있다고 하...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 공간에 냉동수면 중인 사람들이 같은 꿈을 꿨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으니까요. 진짜? 그럼 내가 한말 믿어주는 거야? 믿어요. 애당초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말씀드린 전례는 목격담 같은 거라서 보편적인 결과로 보기엔 무리일 것 같아요. 거기에 에리씨는 저수지씨와 달리 처음부터 냉동수면을 취했던 적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자력으로 저수지씨의 꿈에 개입했다는 건데 에리씨, 당신의 정체는 대체 뭐죠? 내가 장미스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질문이네 뭐 미에이라즈 딱까리가 아니라면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아이 엘이라고 했나 네 대답해줄 생각은 있나 <웃음> 뭐, 뭐야 어, 왜날 보는데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웃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멍하네요 너무 오랫동안 자서 머리가 안 굴러가요 먹고 네 설마 그래서 <웃음> 기억이 안 난다 이럴 생각이가 당장은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떠오를 거예요 몸도 재활이 필요한 것처럼 정신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확마 이게 또 수쓰네 뭐 알았다 지금은 그런 걸로 해줄게 대신에 내가 네 재활을 도와줬구마 일대일로 딱 붙어갖고 친절하게 말이다 <웃음> 감시역도 겸해서인가요? 그러노 니를 뭘 믿고 혼자 다니게 두겠노 꼬우면 후딱 기억을 떠올려내든가 그때까지 니는 미아엘 라제딱까리인기라 그래도 문제없는거지 예쌤? 네 요원님이 맡아주신다면 안심이죠 그동안 저는 통신으로 유정원이한테 보고를 해둘게요 오케이 그럼 에리 닌 따라온나? 마침 차원종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래, 좀만 더 고생하자 내도 아, 저것 봐라 또 한가득 늘어났네 아 이건 뭐 정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 관제센터가 무너진 게 크구만 관제센터? 뭘 관제하는 거죠? 부산에 설치된 위상력 억제기들 거기서 이걸 한 방에 관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박살나버려갖고 몇몇 억제기들이 망가졌다 아이가 덕분에 구멍이 숭숭 뚫려 버린거지 부산 치안이 좋다는 말도 다 옛말이 된기라 그렇군요 뭐 저야 쏠수 있는 표적이 늘어나서 좋지만요 어디 그럼 열심히 재활훈련을 해볼까요? 탱탱하게 <웃음> 잘 따라오세요 현란하게 자 파도를 사고 지어지다도더 세게. 알았어? 어지럽죠 <웃음> 루이나 보소 담배고 낯바람을 낯바람 낯바람 낯바람 낯바람 낯바람 써볼게! 현란하소! 으잇! 헛! 으잇! 으잇! 소 으잇! 올려주고 흠퓨! 하는 생각 를잘 쏘네 그렇게 쏘는데도 빛나가는게하나도 없나 그리고 그 화살 뒤에 물방울로 만들어 쏘는 거지? 네, 우리 물방울씨 유능하죠? 못하는 게 없는 제주꾼이랍니다 어... 어 <웃음> 그렇긴 하네 그러면 네 위상력은 저 물방울을 만드는기가 근데 그런 것치고는 똑같은 것도 쓰기도 하던데 글쎄요, 어느 쪽이 제 위상력일 것 같아요? 하, 마 됐다 안 가르쳐줄기면 치아이라 <웃음> 미안해요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이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음... <웃음> 그럼 계속해서 가보죠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파도를 <파돌이> 박잘따라 <박차가>. 적은 나타났네요 고을드대의인를 <목소리> 따라서 네, 저한 마리만 남은 것 같네요. 얼른 해치우고 저수지에게 돌아가야. 네, 솔직히 말해봐라. 기억 안 난다는 것 뻥이제.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라. 백발백중으로 쏘는 거야 뭐. 몸에 배일만큼 훈련을 해서 그런 거라 쳐도... 물 썼다가 독 썼다가 그런 게 기억 없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나. 그리고 나는 이것도 알지? 니가 왜 아까는 모르는 척 오리발 내밀었는지 저 수지 그 마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가 이가 말하기 전에 눈치 보는 게딱이다니 네 정체 말하면 가가니 싫어할 것 같더나 갑자기 벙어리가 들빛나 뭐라고 말좀 해봐라 김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장미숙씨 먼저 거점으로 돌아가세요 뭐? 거점 뒤편에 해안가 보이죠? 거기서 몰려오는 차원종들이 꽤 많아요 저 부근은 위상력 억제기가 작동하지 않는 듯한데 아닌가요? 마, 마, 맞다 근데 니 네, 여기서 저먼 바닷가가 보이는 기가 네 제가 눈이 좀 많이 좋거든요 하긴 화를 쏘려면 잘 봐야 하니까 아 근데 왜 내만 가라는 긴데 니는 여기서 뭐할라 저는 저기 보이는 빌딩 옥상으로 가볼게요 사람 어린 학생들 같은데 고립되어 있네요. 빨리 안 가면 차원종들에게 당할 거예요. 고립? 진짜가?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네 혹시 빠져나갈라고수 쓰는 건? 아니다. 알았다. 내한번믿어보구마 후딱 구하러 가봐라. 거점 쪽은 내가 맡을게. 둘이서 하나 퍽팔고 미 하아 아 세게 당기다 고세게 이차! 아! 시원하게 팽팽하게! 타이밍을 맞춰보기더 세게! 맞구나!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차원종들이 해안가에서 올라오고 있대 위상력 억제기란 게 약해진 모양이야 그래서 일단 특경대가 출동하기로... 오라 뭐야? 장미숙... 왜 당신만 온 건데? 가족이 아니라... 그 에리는? 에리는 어디 간 거야? 같이 나가 놓고선 왜 혼자만 돌아와? 아, 니이다 있어봐라!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 에리 금마는 반대편에 있는 빌딩 옥상으로 갔다 가가 그러는데 그 옥상 위에 고립된 사람들이 있다, 안카나? 고립된 사람들? 빌딩 옥상에? 뭐, 나는 모르겠던데. 에리가 바닷 카대. 그래서 가한테 맡겨두고 온 기다. 내는 여기서 싸우기로 안기고. <웃음> 그랬구나. 그럼 그쪽은 믿고 맡겨도 되겠네. 어? 아, 깜짝이야. 갑자기 누군데? 아, 놀래켰다면 미안. 특경대에서 나온 송은이야. 그쪽에 미숙이랑 아는 사이지. 경정님, 왔는겨. 이미 해안가로 나간 줄 알았드만 마침 빌딩 옥상에서 구조 요청을 받아서 말이야 병력을 둘로 나눠야 할지 고민하던 참이었어 그런데 그쪽을 맡아준다고 하니 완전 땡큐지 그래서 누굴 파견한 거야? 혹시 나도 아는 클로저야? 아... 어, 그게 말인데 일단은 금마... 클로저 아닙니다 뭐? 옷 찢어지면 말해 수선엔 자신 있거든 아직 몸이 덜 풀린 걸까요? 서둘러 올라오긴 했는데 완전 지쳐버렸네요. <웃음> 괜찮아요, 방울씨. 무리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의 저는 위험분자. 총장님의 부하로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저를 감쌀수록 저수지의 입장만 난처해질 뿐이겠죠. 그래서... 클로저 흉내를 내는 것뿐이에요 어울리지도 않게 가증스럽게 말이에요 팽팽하잘 따라오세요! 앞뒤, 좌우로! 현란하게! 응? 어디? 둘이 살어요 어지럽죠? 아직이요. 더욱! 더욱 쏠게요! 둘이서 하나요! 분명 이쯤이었을 텐 고립된 학생들... 어디 숨어 있는 걸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리가 석봉이한테서 떨어져 찾았다. 저기 있었네요. 얼른 도와주러 가볼까요? 클로저답게 말이에요. 정배야난 틀렸어. 너 혼자라도 도망가. 무슨 소리야? 약한 소리 말고 일어나. 무리야, 넘어질 때, 다리를 삐었나봐 미안해 내가 부산에 오자고만 안했어도 됐어 그런 소리할 시간이 없어. 움직여 조금만 버티면 클로자들이 와줄거야 새아랑 유리가 검은양 팀이 꼭 와줄테니까 웬 화살을 차원종들을 전부 쓸어버렸어 미끄러지면 둘이서 하나요 아도아 어지럽죠? 괜찮하게아 같이 힘들게 살자. 하긴 가더 가고 싶요세계 현란하게! 한번 더! 하 <목소리> 신나게! 춤춰보죠! 빈틀하게! 같지 빙글빙글! 한번 더! 더게요 <목소리> <목소리> 하늘이 박차고! 살았어! 살았어, 정미야! <목소리> 그러게! 클로저가 와줬어 <웃음> 네 클로저가 왔어요 애타게 찾으신 검은양 팀은 아니지만요 <웃음> 드, 들었어요? 앞에 부른 이름들은 못 들었어요 안심하세요 <웃음> 그나저나 다른 분들은요? 두 분만 계시는 건가요? 어, 네 다른 분들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희는 지리를 몰라서 헤매다가 그만 지리를 몰라서? 여기 사는 분들이 아닌가요? 저, 저 희는 신서울에서 왔어요. 부산에는 자원봉사를 하러. 잠깐만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차원정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웃음> 그러게요. 이대로는 포위당하겠어요. 두 분은 잠시 숨어 계세요. 그동안 제가 주위를 청소해 놓을게요. 이흐름 따라서 더빠게 따라오세요. 올려치고 깨뜨 능력자 에리라고 했던가? 걔가 미하엘 펀키스크의 부하일지도 모른단 거지. 그런 애를 감찰관도 없이 구조활동에 보냈다는 거고. 그게 그렇게 되십니다. 워낙에 일손이 부족해 갖고 여차할 경우에는 제가 책임질긴데 그걸로는 안 되겠십니까? 그래, 나도 같이 책임질게. 누가 뭐라든 에리는 내 은인이고 내 친구야. 걔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저수지. 그러고 보니 네가 개구나. 심 시궁지 팀 애들한테 들었어. 김철수와 미래, 은하와 루시 말이야. 다들… 지금이라도 만나러 가는 게 어때? 네가 무사한 걸 보면 다들 엄청 좋아할 거야. 하지만 그럼 에리는… 에리도 나랑 같이 갈수 있어? 그건 힘들겠지? 혐의가 풀릴 때까지는 말이야. 그럼 됐어. 나도 여기 남을래. 남아서 반드시 에리의 혐의를 벗겨주겠어! 야, 가스나 의리파네, 의리파. 내가 또 이런 거에 약하다, 아이가. 경장님도 좀 선처해 줘이 아니, 선처는 이미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다음은 에리가 돌아오고 나서 하자. 그 애가 무사히 구조활동을 마친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될 테니까. 특경대도 널 백업할 거야. 아웃 장이라도 있었더라면... 오, 에리씨. 돌아오셨군요. 장미숙 요원님께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거점 방어를 하는 동안 구조활동을 가지셨다면서요. 정말이지. 감사드려요. 덕분에 밀려드는 차원종들을 처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뒤에 있는 제 조수도 구할 수 있었고요. 설마 신서울에서 왔다는 자원봉사자가 당신이었다니. 명단에서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오정미 씨? 다친 곳은 없나요? 건강은 어때요? 주, 죄송해요, 캐롤리에이 씨. 주말에 친구랑 봉사활동 온 거였는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친구라면... 그쪽에 있는 남학생 말인가요? 네... 네. 정미랑 같은 반 친구... 한석봉이라고 해요. Oh, 어... 보이프렌드? 아니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얘, 얘가 새하... 검은양팀의 이세랑 친해서... 그래서 새아 본다고 저도 같이 데려온 거예요. 어... 어 아니... 그, 그거 완전 반대... 어쨌든! 저희 순수한 의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그런 걸로 해둘게요 일단은 무슨 하나도 이해 못하셨잖아요 <웃음> 친하시네요 두 분? 우정미 씨가 조수라 했던가요? 네 강남 사태의 인연으로 가끔씩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일처리도 꼼꼼하고 뭐든 똑부러지게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나저나 정미 씨의 모이프렌드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다치신 건가요? 아. 어... 네, 네, 실은 넘어져서 다를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파오네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바보! 그럼 바로 말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아니, 얘기하는데 방해하기 싫어서... 내가 못 살아, 정말! 얼른 따라와! 의무실에 가서 치료해줄게! 그리고 캐롤리엘 씨, 보이프렌드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가버렸네요. 그럼 저도 저수지를 보러... 아니요. 에리씨는 잠시 저를 따라와주세요. 아까부터 에리씨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책임자,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이요. 늘 당신의 권투를 기원하고 있어요. 캐럴, 모시고 왔니? 네, 언니. 여기 이분이세요. 에리씨. 이쪽이 저희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이세요 현재는 이곳 남포동과 떨어진 센텀 시티에서 재해복구 본부를 지휘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임시 지부장님 만나서 네 저도요 주혜리 씨 화면 너머로 인사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주혜리 씨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뒷조사를 하신 모양이네요 제가 옛날에 썼던 성을 알고 계신 걸 봐서는요 맞아요 미리 허락을 구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이 미하엘 폰키스크에 수하일 가능성이 있는 이상 서둘러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현재 부사는 미하엘 전 총장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니까요. 아하, 그래서 뒤에 계신 이분들이 저를 노리고 계셨던 거군요. 음, 좋아요. 그래서 조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에리 씨가 잠들어 계신 동안. 채취해둔 혈액과 채모로요. 이를 통해 알아낸 DNA 정보와 유니온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대조해보았죠. 그랬더니 딱 하나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전시 반역죄로 처형된 한 클로저의 이름이요. 와, 참... 전시 반역죄 그렇게 적혀있던가요? 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로는요. 하지만 당연히 조작된 정보겠죠 처형되었다는 당사자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그런 조작이 가능했을 사람이란 미하엘 폰 키스크 제 직속 상관이셨던 그분 밖에 없겠죠 아마 그 관련 정보는 누락되어 있었을 텐데 맞나요? 맞아요 저희도 그 부분을 중점으로 찾아봤는데 당신과 미하엘 폰키스크 간의 접점은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차원전쟁 때 비정규 클러저로 활동하다가 돌연자원에서 남극으로 파병. 최후의 결전에 임해 싸우다가 탈주병이 되어서 사살당했다고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진실은 뭐였던 거죠? 글쎄요. 뭐였을까요?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네요. 18년 전은커녕 당장 1년 전만 해도 가물가물해서요 에이리씨 어쨌든 그때 사살당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 뒤로 총장님 아니 지금은 전 총장님이라 했었죠? 그분이 절 회수해서 오늘날까지 보관해온 모양이고요 이 정도만 해도 제 혐의는 풀리지 않았나요? 한때 직속 상관이었다고 해도 암살 사주에 납치 및 감금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과 같은 편이 되고 싶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아이고 그만하이소 이래가지고는 끝이 안 나겠네 아마 일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합시다 이 이상 인상 쓰고 있는 것도 힘드니까 얘와 진짜 치 진... 그래 그래 막 몰아붙인다고 될게 아니야 엇보다 저수지가 이러는 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정상참작... 저수지한테요? 하모, 가가 얼마나 일을 싸고 도는지 아나? 친구들 보러 가라고가라고 해도 니네 혐의 벗겨주겠다고 꼼짝도 안 하는 기라 그런... 에리씨, 저수지씨를 위해서라도 저희에게 진실을 말해주셨으면 해요.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 얘기해주시면 되니까요. 그러는 동안 협조의 의미로 저희 일을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일이라면 차원종들을 처리하는 건가요? 네. 부산시의 위상 변곡률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요. 그에 따라 차원 정도의 출몰도 잦아지고 있고, 지금은 위상 능력자가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에요. 응? 저수지의 친구들은요? 그분들 말고도 클로저가 많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제까지는 그랬었죠. 하지만 갑자기 임무가 생겨서... 이건... 남포동 남포동의위상형 억제기예요 그쪽에서 또차원정들이 나타났어요 아,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이 레이더 반응은 비행선? 부산 상공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망을 음, 당장 가보겠습니다 에리 너도 따라온나? 그래요, 앞장서시죠 그래, 좀만 더 고생하자 아, 내도 이제 보인다 UFO처럼 떠있는 저거 아이가? 근데 저거 꼭휠 오브 포춘같이 생겼네. 휠 오브 포춘? 뭔가요? 그건? 신서울 지부 아들이 남극 갈때 타고 간거 있다. 내도 한번 타봤는데 억수로 빠르더만. 아! 혹시 저거도 신서울 지부 아들 까이가 그랬으면 임시 지부장님이 모르셨을 리 없겠죠. 거기다 비행정에서 인형처럼 생긴 차원종들이 나오고 있네요. 적어도 인간들의 편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갑네. 그럼 뭐, 잘된거 아이가? 봐줄 필요 없이 마음껏 때려 뽀살빼면 되니까. 팽팽하게! 이 그룹을 따라서! 둘이서 어 쥐어, 쥐미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요어쥐 으게 으아, 으을 으아, 으이 으아, 으아, 으를 으아, 으아, 으아, 으게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어머 그걸 말이라고 하나 네 얼굴 어대가 18년 전 사람이라는 긴데 <웃음> 글쎄요 계속 잠만 자서 시간이 멈춘 걸지도요 그래서 절 언니라 부르고 싶어졌나요? 장미숙씨 같은 동생이라면 환영이에요 <웃음> 뭐라 캐었노 내가 왜이 네 동생인데 언니 소린 꿈도 꾸지 마라 아쉽네요 그럼 친구가 되는 걸로 만족할게요 친구도 아이거든 어디를 또 물타기를 아 됐다 마 지친다 지쳐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가자 안 그래도 싸울놈들 천지 u 가리니까이흐름 h 아스 어디 얼마나 강한 지할까요 저렇게 어지럽죠? 올려주시고 힘들 힘들 때어지면 쏠게요. 볼게요 허블리 허블리 허블리 허블리 허블리 허블리 허블리 더볼게요 으흑! 빨라! 하늘이 한창 와, 이놈마도 벗도벗도그 나오네. 저 UF, 먼 인형공장이라도 되는 기가? 그러게 말이에요. 어쩌면 비행정 안에 인형들을 찍어내는 장치가 있을 수도. 그러면 이렇게 아이다, 아이가. 당장 저 비행기부터 부사비야지 내는 땅깨라 물이라도 에린, 네 화살로는 왜안 되겠나? 저도 무리예요. 일단 화살이 닿기엔 고도가 너무 높아요. 또 저만한 비행정이라면 방어막도 있을 테죠. 일개 화살로는 뚫리지 않을 출력으로요. 하기는... 휠 오브 포춘에도 있다 했으니까 맞을 게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저 비행정은 딱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차원 종들을 내려보내고는 있지만 비행정 자체는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자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공격해 오겠지. 아님 피해서 더올라갑비 든다. 어느 쪽이든 우리만 피복게되는 기라. 그래, 냉정해져야지. 고맙다에리야 고맙긴요 친구 좋다 어... 어... 그게 또 그렇게 되나? 그럼어 일단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돌아가보자 우리가 놓친 아들이 거점으로 갔을지도 모르니까 아따라을따라아으아아아아 더욱 더울 야요더 세게, 더 웃어. 더세요어 더욱 더어 더욱 어더 웃어. 더 웃어. 더어더 웃어. 더요게더 세게! 더 웃어. 더어더 언니는 말처럼 자 거예요.